기관장 후배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물이자면 기관장님 예상할수 있습니다. 정말 여러 기관이 서로 돕지 않고서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, 우리 이 같은 기관들이 정말로 끈끈하게 이 좁은 지역에서 끈끈하게 서로 가벼운 을 물고 주고 이럴 때 신여진 효과가 나고 우리. 이 지역 분들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